중학생 딸이 주식하는 게 이상한 건지 여쭙고자 합니다. 딸이 주식을 합니다. 저도 소액 정도 하고 있고요. 초등학생 때부터 경제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중학생이 되면 주식을 꼭 하고 싶다고 하여 제가 주식 계좌를 만들어줬습니다. 옛날부터 하고 싶다고 그랬고 중학생이 되었을 때 강하기 시작할 무렵 모의투자를 세 달간 시켜 HTS를 다루는 방법 주식의 흐름을 이해한다면 만들어준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모의투자에서 엄청난 재능을 발견한 건 아니지만 확실히 시스템을 이해한다고 느낀 부분에서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계좌를 열어준 이유로는 딸 아이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딸은 초등학생 때부터 명절보는 가족 모임과 지인들에게 받은 용돈들이 있으면 제게 맡겼습니다 본인이 들고 있거나 본인 통장에 들어가 있으면 다 써버리고 욕심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 말을 한게 초등학생 5학년 때였고 그때부터 딸아이는 저와 함께 뉴스를 보며 제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었거든요 저는 지인들에게도 물어보며 요즘 애들은 원래 이렇게 빠르냐니까 다들 말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또래 아이들과 사뭇 다르다는 느낌도 들었고 주식이 좋은 교육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 저희 딸이 모아놓은 300만원 중 100만원으로만 해보자며 설득하고 시작하게 되었어 이때부터 주식을 시작하면서 주식에 관한 책도 읽고 경제에 관해 더 깊이 공부하며 아침에는 항상 뉴스를 챙겨보는 습관까지 생겼습니다. 제가 출근할 때 학교에 태워주는데 그 시간에도 인터넷 뉴스를 보면서 정치, 경제, 해외 이슈, IT 분야까지 읽은 걸 저에게 브리핑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에는 어떤 기업에 대해서 가치를 노노고 정말 제가 중학생 때라면 상상도 못할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경영, 경제 분야 쪽에서 종사 중이라 저에게 의견을 듣고 싶다는 딸 아이의 말에 정말 많이 놀랍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며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느 덧 투자를 시작한 지 8개월이 지났고 100만원으로 벌써 200만원을 만들었다며 제게 수익이 어떻게 발생되었는지를 이야기할 때는 나보다 더 잘하는데 나보다 더 똑똑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평가 우량주를 위주로 투자를 하다가 운 좋게 대선주에 엮이면서 올라갔을 때는 본인이 투자한 목적에서 벗어났다며 입절하는 모습에 감탄까지 하였습니다. 딸아이의 중학교는 휴대폰을 반납하고 점심시간에만 쓸수 있도록 교육체계가 되어 있어 주식창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있고요. 지금은 본인의 투자금액은 300만원이 알맞는 것 같다면서 수익이 발생될 때 현금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로 모아가며 요즘에는 학원 다녀와서 저희에게 치킨이나 피자도 사주고 최근에는 제 구두까지 사주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누가 가르쳐줘도 못하는 걸 본인 스스로 잘 해나가고 있는데 아이 엄마가 너무 부정적이라는 게 오늘의 사연 고민입니다. 아내는 돈을 그렇게 쉽게 벌면 돈을 쉽게 생각한다고 제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중학생이면 중학생답게 행동해야지 무슨 중학생이 주식을 하냐며 정서에 맞지 않다고 간두라고만 합니다.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뉴스 보고 기억 분석해서 뭐하냐며 아이에게 한마디 하다가도 제게 주식 가르쳐서 집안 꼴이 이게 뭐냐고 애가 학원 끝나고 집에 와서 경제 얘기 정치 얘기 주식 얘기만 하고 있는 게 말이 되냐면서요. 다른 집 애들은 안 이렇다고 하는데 저 또한 아내에게 당신 말대로 다른 집에는안 이렇다고 우리 애가 얼마나 특별한 건지 아냐고 되려 반박하면 본인이 하는 말에 토달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요즘 들어 매일같이 아내와 트러블로 자주 생깁니다. 딸이 야식 시켜주면 세상 잘만 먹고 얼마 전에는 샤넬 핸드크림 사줬다고 세상 기뻐하던 집사람입니다. 중학생이 정치와 경제에 관심을 가지는 게 그렇게 이상한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다른 분들의 생각도 아내의 입장처럼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잘못된 습관의 투자 방향성이라면 당연히 저도 저희 딸이 잘못되는 길로 들어서면 안 되니깐 반대하겠지만 제가 지켜본 결과 제 생각이 더 옳다고만 생각이 듭니다. 재무제표를 벌써 볼줄 알고 기업의 공시가 떴을 때 해석하는 부분도 대학생 수준이라고도 보입니다. 본인의 꿈은 경제학과를 들어가는 것이고 주식으로 인해 오히려 더 많은 책을 읽게 된 딸이지만 완강한 아내의 반대의 입장 때문에 혹시나 제가 너무 발이 안으로 굽는 건가 생각도 듭니다. 객관적으로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지 향후 앞으로 예측 가능한 불상사가 있을지도 고민이 됩니다. 제 자식의 인생이라 저도 객관적이지 못할 때가 많으니 인생의 선배님들 또 주식 고수님들과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